총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총액은 는 천원 곱하기 세 개를 해주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면 2천원 곱하기 4가 돼서 8천원이 되는데 a2를 적었는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a2가 a3으로 바뀝니다. B2도 B3으로 바뀌었죠.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A4, B4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A앞에도 E앞에도 달러가 붙지 않는 걸 상대참조라고 합니다. 상대참조를 하게 되면 아래로 내렸을 때한칸 내려가면 한칸 내려간 만큼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 방식을 많이 쓰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아주 좋은 사장님이 총액에서 무조건 5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빼기 500원을 해주면 되는데 첫 칸만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엔터 여기에서 아래로 끌면 F1이 아래로 한칸 내려가면서 F2가 되니까 공백을 빼니까 공백은 숫자 0으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F1을 F4로 고정해주면 달러가 붙어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엔터 쳐서 밑으로 끌어주시면 모든 금액이 F2... 할인금액 F1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우시면 이제 F에 달러가 붙으면 이 F에 달러가 붙였다는 것은 F가 G나 E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좌우로 못 가게 해주는 속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숫자에 달러가 붙으면 숫자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달러가 붙으면 저희가 자동채우기 핸들 아래로 끌죠. 아래로 끌때 숫자 1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F에 달러를 붙이면 저희가 자동채우기 핸들 만약에 오른쪽으로 당겨도 F가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